안녕하세요 그이 시청자 그이 여러분 이번 영상은 불꽃이. 국내 기대작 제2의 나라와 오딘 바다랄라이징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출시 예정 두개의 게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2의 나라가 드디어 정식 오픈을 공개했습니다 6월 10일로 나오게 되고 넷마블 측에선 현재 사전 제약 수치는 예상대로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제2의 나라 프리 페스티벌이 5월 22일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참여 인원 30명만 뽑아서 진행하는 행사로 아프리카TV의 공식 채널과 제2의 나라 공식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대결도 있는데 아마 킹덤에 관한 컨텐츠를 여기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PVP 요소적인 부분이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전략도 한번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 b j 를 통해 인기입속 내용이 공개되어 스킬 부분에서도 과금이 있을 것 같은 추측이 가능해졌는데 방송을 통해 공개된 스킬셋입니다 기본 3개의 스킬에 클래스 스킬, 스페셜 액티브와 스페셜 패시브가 존재합니다 액티브와 패시브 스킬은 3개를 장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지는 게임 가이드의 스크린샷인데 스페셜 액티브 스킬을 보시면 속성별로 스킬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스킬 세계는 무기의 속성을 따라가지만 추가적인 스페셜 스킬들은 따로 속성별로 구매를 해놔야 하는 것 같네요 패키지에 뭐 속성별 스페셜 액티브 세트 이런 식으로 판매가 가능하겠죠 스킬의 얻는 루트가 어떠냐에 따라 이건 무조건 가급 요소를 낼수 있는 거라서 유저간에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5월 22일에 프리페스티벌에서 많은 내용이 공개되길 빌어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바라랄라이징이 정식 출시 예정일이 6월 30일로 애플스토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진 오딘에서 직접 나온 출시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날짜쯤에 비슷하게 날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딘은 아직까지 게임성에 대해선 새로운 정보 공개가 없었지만 마케팅으로 조승현 작가님의 북유럽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광고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만 보려고 했던 영상이 끝까지 다 시청해버릴 정도로 흥미있게 보여줬던 것 같네요 계속해서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것 봐서는 스토리 쪽에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신화 속 신들을 다 만나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스토리로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이 전장에 참여하게 되는지 기대감이 엄청 커지네요 이야기에 걸맞는 게임성이 나와줘야지 더욱더 게임을 오래 할 텐데 과연 이 게임성이 어떨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장점을 활용해 카카오 티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딘이 등장하는 등 이색적인 홍보를 통해 오딘을 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면에서 벌써 대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오딘 바라랄라이징 글로벌은 올해 4분기쯤에 출시할 것 같아서. 앞에 말한 6월 30일쯤이 출시일이 정확할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크로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입니다. 모바일 액션 RPG 장르로 풀 3D 그래픽과 수동 조작 그리고 스킬 볼 터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만,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인기리에 서비스 중인 게임입니다. 국내에선 5월 21일 첫 CBT를 시작하며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스토리는 기계화된 문명의 세계를 바탕으로 지구에 퍼진 퍼니싱이라는 전자바이러스에 감염돼 멸망의 위기에 놓인 상태 우리 플레이어는 퍼니싱에 감염된 감염체를 상대하는 이 구조체들의 지휘관이 되어 감염을 막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붕괴랑 비슷한 느낌의 풀3D 액션 RPG라는 점까지 비교가 많이 되는 게임인데 더이 게임만의 특징이 있다면 스킬볼 시스템이 있다는 점인데요. 기본 공격 세번마다 한 개의 랜덤 색상 스킬볼을 얻으며 같은 색상의 스킬볼 3개가 이어졌을 때 애니팡 마냥 터트려주면 체인 효과가 발동하는 원리네요 튜토리얼을 계속해보니 같은 색상 3개와 다른 색상 1개를 콤보 형태로 사용시에 각 캐릭터만의 특수 모드 형태로 들어가면서 다른 형태의 공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 제대로 알지는 못했으나 생각보다 조작 난이도는 있어 보입니다 순간적인 이 콤보 판단이 빠른 클리어의 지름길로 보이네요 CBT가 당첨될지 모르겠으나 한국어로 제대로 된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 어, 제발 당첨됐으면 하네요 한국 서버의 정식 런칭은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국 서버 기준 과금은 10연차당 2500 블랙 카드가 소모되는데 천장까지는 캐릭터는 60년 차 전용 무기는 30년 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나름 회자 가금률인데 어 한국 서버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금 패키지가 나올지 모르니 이건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중국 서비나 먼저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의 말에 의하면 월정액 하나만 지르고도 충분히 지를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니 소가금으로도 즐겁게 할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랩의 대표 웹툰인 부알남 신암행어사, 테러맨, 아일랜드 등 16개의 웹툰을 하나로 엮은 유니버스 바로 슈퍼 스트링이 게임으로 곧 출시가 됩니다. 팩토리얼 게임즈에서 제작을 맡게 됐으며 수집형 턴제 RPG로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게임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에서도 검색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지 형식의 턴제 수집 게임이라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액션성이 있는 게임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웹툰에서 봤던 그 전투신들의 어, 게임의 한 장면으로 플레이해볼 수 있을텐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쉽군요. 다양한 웹툰 속 캐릭터들의 실사와 그래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색다르긴 합니다. 어, 약간 세나2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 슈퍼스트링 유니버스의 최종화로 불리는 웹툰 시면의 하늘을 재밌게 봤었는데요. 당시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주제로 한이 웹툰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과연 여기 주인공들이 게임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캐릭터 스킬 소개 영상이 있더군요.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날 내버려 도 다시 보고 싶어. 파란 하늘을! 지키는 게 아니야. 함께 살아가는 거야! 확실히 초능력 같은 게 없는 캐릭터여서 그런지 서포트 힐러 역할로 나온 것 같습니다. 스포스트링은 사전 예약을 통해 게임 예제와 30반 크레딧 장비 보급 상자 5개 캐릭터 코트 및 메모니 쇼트 조항권을 지급하니 미리 사전 예약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수시 예정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올 상반기 목표를 하고 있으니 빠르면 여름쯤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